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정보로서 설계의 중요성과 설계자마다 설계의 내용과 설계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주택 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얼마 전 단독주택을 건축하시려는 어느 건축주분과 설계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건축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아마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말씀 그러니까 설계의 중요성과 주택 설계의 속성 또 두번째로는 설계자마다 설계의 내용이 다른 이유 세번째로는 설계자마다 설계비가 또 다른 이유 네번째로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이유 또 다섯번째로 이렇게 설계해야 좋은 건물을 지을수 있다고 라 하는 점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설계의 중요성과 주택설계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설계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것은 설계가 바로 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향후 건물의 가치나 사용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사의 품질과 공사비 심지어는 공사기간뿐만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건물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건축물의 외관을 좌우하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여러 건물 가운데 주택은 일반 건물과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일반 빌딩이나 학교 등에 비하여 규모는 작은 것이 기능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또한 주택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과 단란을 가꾸는 공간으로서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의 휴식과 취사, 배설 등의 기본적인 생활 외에도 문화와 취미생활까지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주택은 다른 건물과는 달리 24시간 또 연중무휴로 사용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또 요즘 사람들은 주택이 단순히 거주 기능만을 하는 건물이 아니라 사업성이 맞아야 하고 특히 부동산적인 가치상승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주택 설계의 속성인 것입니다 다음에는두 번째로 설계자마다 설계 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설계를 하다 보면 같은 대지에 다 같은 건축법과 해당 지역의 조례 또는 지구단위 지침을 적용하는데도 설계자마다 설계의 내용이 거의 다 다릅니다 물론 설계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작업으로 설계자마다의 아이디어나 생각 그리고 각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서 건물의 배치나 각층의 평면 특히 건축물의 외관이 다른 것은 당연하고 또 그럴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달라야 할 것은 달라 하는데 달라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까지 다르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즉, 아무리 건축이 모든 점에 있어서 주관적이라고는 하지만 객관성도 있어야 하고 또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설계가 잘못된 경우도 아주 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건축이 주관적이라고는 하지만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의 구조나 기능, 미, 그리고 현대건축에 있어서 무시하지 못할 사업성과 경제성 그리고 부동산적 가치 등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설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설계자가 만능일 수는 없지만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설계자의 역량의 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역량인는 능력이나 노하우, 경험과 실적 등과 또 설계자의 자세, 즉 얼마나 정성과 성실함을 보였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설계자마다 또 설계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또한 설계자마다 설계의 내용이 다른 것과 같이 설계자마다 설계비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것도 크게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정해진 요율에 따라 시행을 한다면 크게 다를 이유는 없는데 역시 이것도 시장 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각자가 결정을 하다보니 설계자마다 다른 것으로 그 편차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규정보다도 훨씬 낮게 측정하는 사람도 있고 건물의 종류와 설계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설계자들은 규정보다 훨씬 많은 설계 용역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적정한 자재비와 노무비 그리고 경비 등으로 구성되는 공사비와는 달리 설계란 단순히 설계에 투여되는 자재비나 인건비 등만으로 비용을 산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계란 아이디어와 노하우 등에 따라 달라지는 즉 창작활동인데 이를 단순한 논리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꼭 비용이 비싸다고 설계의 내용도 좋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위에서 설계의 중요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축물의 모든 것이 결정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점과 역시 경제적인 논리로 품질은 비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도 설계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주택은 다른 건물에 비해서 면적 등 규모는 작은 것이 온갖 기능을 다하고 연중무유 사용하는 건물이다 보니 사실 주택설계는 다른 건물에 비해서 더 복잡하고 할 일이 많으며 건축주들의 설계 변경 요구와 또 하자 등의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농후한 건물이다 보니까 설계자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은 왜 설계 변경이 많을까요? 설계가 변경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지의 조건 등 설계와 현장 상황이 다르거나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집안 등이 설계와 다른 경우 등도 있지만 대부분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는 설계 당시와 건축주 생각이나 의도가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건축주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건축 경험이 없기도 하고 설계 도면에 익숙하지 않다보니 설계 당시나 설계 도면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보니 생각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설계 도면과 현장감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또 건축주의 생각이나 의도가 달라지는 예를 들어서 방의 크기나 위치 등, 특히 사용자재 등에 대한 변경 등으로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설계 변경 없이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면 왜 주택은 특히 설계 변경이 많을까요? 그것은 빌딩이나 큰 건물들은 단순한데다 프로젝트가 크다 보니까 공사 관리 직원이나 감독 등이 있는데 비해서 주택은 건축주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건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데다 주택은 다른 건물에 비해서 기능이 복잡한 것이 많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설계 변경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또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설계 과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건축 허가 후에도 또 공사 중에도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변경이 건축주의 순수한 의도와는 관계없이 설계 내용이 잘못되었다거나 특히 시공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공사비 증가나 또는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인데 특히 꼼꼼하고 정확한 설계는 설계 변경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건물을 짓는 접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계해야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간에서는 주택 설계와 같이 손쉬운 일도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또는 간단히 지으려고 한다면 배치도 각층 평면도 인면도 등극게 기본적인 간단한 도면만으로도 충분히 집을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규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공사하는 사람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공사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세한 도면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을 것인데 아마 그러다 보면 갖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가 애매하면 공사 과정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계속적으로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이고 심지어는 모든 과정에서 공사비의 추가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투여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데다 온 가족이 살아갈 집을 건축주나 설계자의 특별한 설계 의도를 무시한 채 지어진다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튼튼하고 쓰기 좋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건축된 후에도 하자의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의 시작인 설계는 아무리 신중을 기하고 꼼꼼하게 해도 부족한 것이죠. 즉 튼튼하고 사용하기 편하고 아름다우며 특히 사업성이나 부동산적인 장례성 등이 좋은 건물을 지으려면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물마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름으로 해당 건물과 지역성에 대한 세분화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이에 대한 영상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건축이란 아니면 말고식으로 실험삼아 할 정도로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내 집을 짓는 일에 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 재산이 투여되는 내 집을 짓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보다 더 건물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는 건물을 짓기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혹시 이 영상에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외 업체마다 공사비의 견적이 다른 이유 등좀더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유익한 영상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